어. 여보세요? 보고 싶네요 들려요 앨리스의 목소리가 한수우 강승식 허찬, 임제준두한슬 최병찬, 정수빈, 피톤 아아 어... 하... 하다 그러면 저는 또 오늘 바빠가지고 또 스케줄 가야 되고 비즈니스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그럴 땐또갈 때도 쿨하게 가야 된다고 뒤돌아보지맞 뒤돌지마